약간 그러니까 쓸기꾼, 간단한 고퀄리티로 뽀신이 되는 방법을 살짝살짝, 이렇게. 이런 노이즈 같은 게 생겨요. 그거를 통해서 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인스타 특유의 뽀얀 감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 해보는 바로 사진 보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진 보정을 진짜 잘했거든요. 포토샵을? 오케이. 중고등학생 때부터 포토샵을 혼자 독학으로 했는데 인물 보정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셀기꾼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친구들이 사진을 찍거나 이러면 은가 보정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친구들이 이걸 그냥 해주지만 말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화면 녹화를 해가지고 대충 보정하는 법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아 이럴 바에 그냥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찍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되게 여러 가지 어플을 많이 써가면서 모는 얼굴 보정을 하고 모는 피부 보정을 하고 오늘 색감 보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따라오기 힘드신 분들도 있으니까 오늘은 딱한 딱 가지 옆을만 써서 간단하고 퀄리티로 뽀신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셀카는 대부분 아이폰 11 이걸로 찍고 있고요. 사실상 요즘 나오는 핸드폰들은 화질이 좋기 때문에 기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본 카메라로 일단 사진을 찍어 주셔야 돼요 절대 뭔가 색감이 들어가거나 얼굴 보정이 1차로 된 그런 어플로 찍으시면 나중에 후보정을할때 너무 과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색감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기본 카메라로 찍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 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포즈로 이렇게 셀카를 찍어줍니다 응. 이렇게 수십 장을 찍은 다음에 한 장, 가장 잘 나온 사진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기본 카메라로 찍으면 아무래도 이제 얼굴이나 피부 같은 게 예쁘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저희가 보는 저희 얼굴은 3D잖아요. 입체적인 그런 얼굴인데 이게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2D로 쫙뭉개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넙데대해지고 코도 좀 커지고 눈도 좀 작아지고 이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는 보정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죄책감을 받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대신 얼굴 보정을 이목구비를 많이 건드리는 느낌으로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보정을 해줄 건데 저는 보통은 딱 스노우 어플 이거 하나만 쓰거든요. 이 어플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어? 내가 아는 건데?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저도 스노우를 약간 필터나 재밌는 효과? 아니뭐 프레임 이런 걸 쓰는 용도로만 쓰다가 스노우 어플 안에 있는 보정 기능이랑 메이크업 기능이 진짜 잘 되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원래 항상 얼굴 보정은 사이메라, 유캠 커팩트, 페이스튠 이런 걸로 하다가 스노우로 갈아탄지 꽤 됐는데 이게 진짜 다른 어플들의 그런 기능을 어플 하나에 다 모은 느낌? 이거로 진짜 피부부터 얼굴 그리고 색감 보정까지 하는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어플에 방금 찍었던 셀카 사진을 가져와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뷰티 들어가시고 얼굴 보정을 들어가시면 얼굴 작게, 슬림하게, 뭐 V 라인 이런 식으로 얼굴에 약간 요소 하나하나를 완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보통 사이미나라 포토샵으로 보정을 하시면 이 터치 보정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움직여서 보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예쁘게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미적 감각이 엄청 뛰어나시거나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부자연스럽지 않게 예쁘게 할수 있는데 뭔가 포토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눈이 너무 커지거나 아니면 내 얼굴이 고유의 비율을 너무 벗어나서 좀나 같지 않고 사람들이 보면 이게 너야? 할수 있을 정도로 예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얼굴 보정 기능을 먼저 하시고 좀 부족한 부분을 터치 보정으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꼭 해주는 게이 얼굴 작게인데요. 이게 진짜 차이가 너무 커요. 얼굴 크기만 작아져도 사람 비율이 엄청 좋아 보이고 눈이랑 코랑 입도 확 살아나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꼭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얼굴형에 맞게 조금 컴플렉스가 있는 부분을 건드려주시면 되는데 저는 얼굴 짧게를 진짜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제 얼굴이 그렇게 긴 타입은 아닌데 짧은 타입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셀카를 찍을 때좀 턱이나 중안부가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안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거를 꼭한이 정도로 줄여주고 그다음에는 바로 코로 넘어갑니다. 콧불 줄이기. 이 코도 정말 실제로 봤을 때는 콧불 크기나 코 모양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사진만 찍으면 유독 커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얼굴 본연의 느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 콧불 작게 이 부분을 잘 건드려주시면 평소 내가 거울에 봤을 때내 얼굴이랑 비슷한 느낌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입 크기도 조금 시원시원하게 크게 해주는 편이고 입술 위 아래 길이도 도톰하게 조금 늘려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눈은 너무 좀 크게 괜찮게 나왔다 할 때는 잘안 건들고 조금 답답하게 나왔다 싶을 때는 눈 크기랑 이눈 각도가 있어요. 제가 조금 눈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사진 찍으면 아무래도 막 이렇게 찍잖아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좀 사나워 보이게 나올 때가 있어서 이눈 각도를 살짝 보정을 해줬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볼에 이런 미세한 볼륨이나 굴곡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터치 보정 들어가셔서 살짝살짝 이렇게 <목소리> 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터치 보정 기능이 스노우는 크게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조금 씩해도 엄청 티어나게잘 되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서 살짝만 모양들을 건드려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굴 보정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 원본 사진이고 이렇게 변했어요. 이거는 진짜 맛보기였고 이제 피부 보정이 스노우의 진짜 최고 기능이거든요. 이 피부 보정에 들어가서 매끈하게 너무 가면 은 너무 뭔가 어플로 찍은 느낌?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5, 26이 정도로 해주고 통합 기능이 진짜 좋아요. 이 색감이 확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피부톤만 뽀얗게 변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잘 쓰고 이 팔자주름도 대박이에요. 제가 팔자주름도 원래 어릴 때부터 있었고 사진 찍으면 더 심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팔자주름 기능을 해갖고 30 정도로 해주면 진짜 자연스럽게 여기가 싹 없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얼굴이 뿌옇게 문뗀게 너무 부자연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피부결 이거 좀 올려주시면 가까이서 보셨을 때 이런 자글자글한 이런 노이즈 같은 게 생겨요. 피부가 정말 깨끗해졌는데 보정을 안한 것처럼 원본 스타일의 질감을 살려주기 때문에 이것도 잘 쓰고 있습니다. 피부까지는 이렇게 해줬고 이거는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을 썼을 때 사진의 전체적인 퀄리티나 인물의 그 분위기가 확 사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이 메이크업 효과인데 보통 어플에 있는 에이, 메이크업 효과가 약간 너무 인위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스노우 안에 있는 메이크업 기능은 진짜 너무 자연스러워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주로 요 썸머나 블루캣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블루캣이 조금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게이지 바를 통해서 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좀 살짝만 이렇게 주면 은 내가 원래 했던 이 메이크업 색감에 조금씩 더해지면서 완전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보정이 되거든요. 원래 보통 메이크업을 엄청 진하게 해도 사진으로 이렇게 찍으면 은 섀도우 날아가고 블러셔 날아가고 립 컬러 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비슷한 컬러로 덧씌워주는 느낌으로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립 뭐 색깔이나 섀도우 색깔, 눈썹 색깔, 쉐딩 색깔이 조금 더 살아났죠? 여기에서 꼭 해주는 거는 애교살. 이 애교살도 메이크업 아까 했을 때 정말 공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화면상에서 다 날아가 보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 스노우 어플로 넣어주면 이렇게 뿅 하고 살아납니다. 이게 진짜 자연스럽고 예뻐요.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용장정 저는 아이래쉬를 진짜 좋아하는 기능이거든요. 뭐 어플로 속눈썹을 붙이면 티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노우 아이래쉬는 진짜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저는 2나 3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여기서 이제 농도를 조절해주시면 눈 전체가 엄청 그윽해집니다. 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저는 자연스럽게 한 49? 요 정도? 50일 이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정이 끝났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보통 원본의 색감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조금 더 밝게 해주고 싶다 뽀얗게 보정을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노우 앱자체의 보정 기능도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포토샵처럼 곡선 기능도 있어요. 살짝 올려주시고 좀 밝게 해주시고 싶으면 두 번째 점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색감이 확 살아납니다. 보이시나요? 여기서 럭스를 뒤로 좀 빼주시면 그 인스타 특유의 뽀얀 감성 느낌으로 보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주면 이렇게 하고 밝기 조금 높이고 대비 조금 내리고 그림자 내려서 이렇게 뾰얗게 보정하는 이런 느낌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하는 인물 보정 색감까지 다 알려드렸는데요. 이 전후 차이가 <웃음> 보이시나요? 이렇게 저의 영업비밀 <웃음> 저만 알고 싶었던 보정 꿀팁을 빠르게 알려드렸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셀카 찍으시고 그냥 버리시지 말고 뭐, 스노우로 예쁘게 보정을 해보셔서 인스타그램에 남겨보시고 푸사도 뭐, 바꿔보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보고 싶으신 영상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빨리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